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대구 신규 분양 아파트의 대규모 청약 미달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대구 수성구 두 곳에서 지난 4일 아파트 신규 분양이 이뤄졌으나 청약이 무더기로 미달의 규제 완화를 무색케 했다. 수성구 핵심지역이라는 범어동에지혜스건설이 짓는 범어자의 399가구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152가구로 공급가구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어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까지 117가구가 청약했으나 269가구를 채우는데 그쳤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84형이 8억 5천만 9억 6천백만원, 114형이 11억 9천만 12억 8천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과 원목마루 등 풀옵션을 선택하면 84A형의 경우 7,220만원이 추가된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등 가전 옵션은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 삼정기업이 옥수동에 짓는 시지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667가구는 특별공급 244가구에 6가구만 신청해 661가구를 일반 분양했으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이 63가구에 불과했다.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청약자를 더해도 78가구에 그쳐 청약률이 10%를 겨우 넘겼다. 분양가는 76형이 6억 9 7 0 0만 7억 2 6 0 0만원 84형이 7억 5 7 0 0만 7억 9 6 0 0만원 106형이 10억 6,700만, 11억 2,30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해준다. 두 아파트는 오는 25일부터 3,4일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하지만 대규모 청약 미달 여파로 계약을 주저하는 청약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지난달 말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 규제가 풀렸지만 금리 인상과 과잉 공급 우려가 큰 상황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과 취득세가 달라지는 정도로는 시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며, 미분양과 물량이 너무 많아 집값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5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816가구이다. 시공 중인 아파트가 100곳이 넘고 기존 주택 철거 후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물량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도 나왔다. 수성구 신매동에 짓는 시지라운 프라이빗은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지난 3월 2순위까지 청약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실제 계약률은 10%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달 견본주택을 폐쇄했다가 잔금 7천만원 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시스템 에어컨 무상 시공 등 최대 8,500만 원 혜택을 준다며 재분양에 나섰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이익금을 포기하고 사실상 재분양하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놓고 고분양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아파트 값 하락세를 인정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진우 소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약발이 듣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도 침체가 지속하면 정부가 더 내놓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패닉이 올 수도 있다. 며 극도의 투자 심리 악화를 예상했다. 정부가 전국 17곳의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은 없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심해지기까지 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대구 매매 가격은 0.11% 감소의 하락세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주 마이너스 0.19%보다 하락폭은 축소됐다. 중구 마이너스 0.24%와 달서구 마이너스 0.19% 등 대구 시내 모든 자치구의 하락세도 이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에서 대구 등 17개 시군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지난 5일부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 마이너스 0.06%도 지난주 마이너스 0.08%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집값 반등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이 된 경북 경산 마이너스 0.01% 전남 여수 마이너스 0.06% 전남 순천 마이너스 0.08% 전남 광양 마이너스 0.22%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특히 광양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13% 보다 하락세가 더 심해지며 규제제의 효과가 부동산 침체를 막지 못한다는 걸 방증했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구 수성구의 첫 분양에서도 미달 행진이 이어졌다. 지난4에서 5일 청약을 접수한 범어자인는 399가구 모집에 196명이, 시지 3정그린 코아포레스트는 661가구 모집의 63명만 청약을 접수했다.